국세청이 회사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회사 측이 제출한 세무자료에 대한 검증에 돌입한 것으로 이를 확인됐다. 향후 자료 검증 과정에서 후크와 권 대표의 세금 탈루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날 경우 특별세무조사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후크와 권 대표의 법인 경비 사적 유용 정황 사실을 인지한 상태라며 내부적으로 경비 지출 내역과 증빙 자료 등 세원 정보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권 대표가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6년간 후크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약 28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권 대표는 법인카드로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에서만 18억 원가량을 소비했다. 법인카드로 골드바 등 현금성 자산을 구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권 대표의 모친도 후크의 법인카드로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결제하고 친동생을 가짜 직원으로 등록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5억 2천만 원을 급여로 지급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 같은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과 사주가족 고액급여 지급은 기업 자금의 사적 유용으로 간주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권대표와 권대표의 가족이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은 모두 업무무관 경비라며 업무무관 경비에 대한 과세 및 추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세법에 따르면 법인카드 내역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도 권대표가 내야 한다. 여기에 탈세에 따른 가산세까지 붙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업무무관 경비에 대해선 최대 75% 플러스 알파의 세금이 추징된다고 보면 된다 라고 설명했다. 후크는 지난달 10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국세청의 구체적인 압수수색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임원들의 횡령 혐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기는 지난 5월 모범 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 안팎에선 이승기와 권대표에 대비되는 상황을 두고 공교롭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찰 조사 등을 통해 세금 탈루의 구체성이 드러날 수 있다며 경찰 조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이승기는 이를 후크 측이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권대표는 아직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